안녕하세요. 최고의 제품을 찾아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m j 용입니다 요즘 전자제품 해외 직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꼭 필요한 아이템을 준비했습니다. 어, 좀 지저분하죠? 뭐가 많아? 네, 전세계 모든 가전제품의 플러그를 꼽을 수 있는 만능 멀티탭입니다. 우리는 10개 정도의 제품을 테스트했고요. 그 중에서 3개를 골라서 가지고 나왔어요. 1번 요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샤오미 3구 멀티탭입니다 작고 예뻐요 가방에 쏙 들어가 2번 와, 좀 커지네요 이제 디펜드라는 브랜드고요 4구 멀티탭입니다 확실히 크네요 샤오미보다 3번 오, 더 커지고 있습니다 3번 이스트팀 이라는 브랜드의 5구 멀티탭입니다 좀 디자인이 부담스럽죠 이세 제품 모두 최대 출력은 220V 2500W로 동일합니다 2500W래요 크기 차이가 있는데 될까 뭐 된다고 적혀는 있습니다 샤오미는 콘센트가 3구 디펜더는 4구 리스트 팀은 5구고요 샤오미에는 USB 포트가 3개 있어요 이 제품은 4개 까만 제품은 역시 4개 이 3개 제품 중에 저희 사무실 사람들이 사람들 그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떤 걸 가장 편하게 쓸수 있을까 처음에 봤을 때다행히 사람들은 샤오미를 좋아했어요 샤오미잖아 작고 예쁘잖아 근데 막상 써보려니까 이 3구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샤오미에 또 단점이 있는데 이 소켓과 소켓 사이의 간격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꼽으면 안 들어가요 좁아서 아 이런 이런 경우 많이 경험했죠 충전기 하나 꼽으면 그 옆에 칸은 못쓰어요 근데 이두 제품은 콘센트 간격이 충분히 넓습니다 충전기를 꼽아도 서로 방해하진 않아요 요런 장점 이 있죠? 그래서 샤오미는 예쁘지만 탈락. 탈락입니다. 우리는 샤오미 빼고는 이두 제품 중에서 직원들 투표를 했어요. 결과는 몰표가 나왔습니다. 하얀 제품. 왜일까요? 아, 이 디자인이 좀 그렇잖아. 이거 무슨 부담스러워. 확실히 사람들이 디자인 예쁜 걸 좋아하더라고요 우리가 선택한 디펜더 멀티탭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디펜더 멀티탭이고요 첫 번째 전세계 모든 제품의 플러그를 꼽을 수 있는 만능 멀티탭입니다 뭐 이런 거 보셨나요? 중국산이에요 이런 것도 꼽을 수가 있고요 오, 바로 삑 소리가 나네요 당연히 이건 유럽형 이렇게 생겼고요 꼽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일자형 두개 얘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만능 멀티탭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해외 직구로 전자제품 사면 꼭 이런 거 쓰시죠 돼지코 요 돼지코 버리셔도 돼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샤오미나 다른 브랜드의 만능 멀티탭을 해외 직구로 구입하시면 한국형 플러그와 비슷하지만 약간 얇은 유럽형 플러그로 배송이 됩니다 그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하얀색이 한국형 플러그고요 여기 까만색이 유럽형 플러그예요 굵기 차이를 보세요 느껴지시나요? 한국형이 훨씬 굵습니다 물론 유럽형 플러그도 한국 콘센트에 꼽으면 꼽혀요 그런데 살짝 헐거워요 우리는 중국 회사와 협의해서 원래 유럽형 플러그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한국형 플러그로 바꿨습니다 세번째 뭐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소켓과 소켓 사이 간격이 57mm로 충분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충전기들을 쉽게 꼽을 수 있어요. 이게 좁아가지고 충전기 두 개를 못 꼽는 제품들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해외 직구로 어떤 제품을 구입하면 충전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안타깝죠? 네 번째, 각 소켓별로 끄고 킬수 있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다섯번째 여러분들이 2500W 이상의 출력을 전기를 사용한다면 이 제품에는 차단장치가 있습니다. 2500W 이상 사용하면 딱 하고 떨어져요. 딱 하고 떨어지면 나중에 좀 5분 정도 식힌 다음에 이 빨간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시 살아납니다. 굉장히 안전한 제품이에요. 중국 회사와 협의해서 멀티탭을 개조할 수 있다면 kc 인증을 받고 정식으로 수입해서 판매하면 되지 왜 해외직구로 판매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 kc 인증을 받으려면 이 소켓 있죠 이 유니버설 소켓을 이렇게 생긴 동그랗게 파인 한국형 소켓으로 바꿔야 만 kc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능 멀티탭이 가능할까요 예이 네. 제품은 태생적으로 만능 멀티탭은 태생적으로 kc 인증이 불가능한 제품이에요 해외 직구 말고는 구매를 못합니다 전자제품 해외 직구가 늘어나면서 만능 멀티탭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저 혼자 생각했습니다 제 예측이 맞을까요 저는 이거 집에서 굉장히 편하게 쓰고 있어요. 온갖 샘플들이 집에 있으니까 저도 궁금해요. 이게 과연 수요가 있을지 없을지 제 생각엔 있을 것 같아요. 멀티셉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